맞습니다. 아, 좋네요. 이건 얼마예요? 그거는 2만 5천 원. 느낌은 되게, 색깔 너무 이쁘다. 그거 이쁘지? 어, 3월 달에 이프로를 보고, 음. 전라도 광주? 에? 그리고 용인에서도 오셨고. 오늘은 이제 거의 봄과 여름 옷을 준비하신 거죠, 그렇죠, 여기. 아, 그렇죠. 예. 네. 제가 백종원 선생님을 보면서, <웃음> 아, 진짜 너무 훌륭하시다 동네골목 식당가에 백종원님이 있다면 동네 옷집 살리는데 우리를 다 지난 3월 동네골목상권 살리기 프로젝트 1탄으로 선보였던 3만원 명품옷집 기억하십니까? 방송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일산골목 이곳을 찾아주셨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곳은 명품옷을 싸게 파는 일산 명물옷집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릇하게 매력 있는 오미연 주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가 올린 영상 중에서 정말 사랑을 많이 보여주신 샵입니다. 또 지금도 여전히 또이 샵을 사랑해서 여전히 찾아오시는 단골들이 많아졌다고 우리 이곳의 주인이신 사장님께서 너무 좋아하셔서 제가 오늘 다시 점검 나왔어요. 이게 이제 늙으니까 이렇게 아주 단순하고 깔끔하면서 고급진 게 좋아. 요즘은동었 모델 는분씀은더모은고 나왔습니다. 아시는더은 아시죠? 미국에서 돌아온 저의 는째은입니다 몸매면 몸매, 얼굴이면 얼굴 저를 쏙빼이정습니다아직도이 정도는 이는이는더는이는이는 I don't know this o w r k s h of on f i r you got h e but you hold tight knowing that you can't get burned 되게 어, 명품을 내가 보니까 이쪽으로 가세요. t t m c a r like 내가 무늬 있는 옷이 안 맞는데 이 옷은 맞네 I don't how 결혼식에 객격이 너무 있이야? 이렇게 입고 가면은 지가 신부야 뭐야 p i n k p i n k p i n k r p i n k e Pinker, i n e i n k e r i n e n k e r i n k e r n e r p i n k i n k e r e r p i n k e i n k e r n r i n k e r p i n r p n e r u i n e p i n e i e r p i n i n r n e p i e n Almost lost track of time as weeks went by I couldn't get him off my mind 지선우예요. <웃음> 부셔버릴 거야 아주 검정을 입고 싶은 사람한테는 되게 시원한 감이야. 근데 안 붙는 옷들은, 시원한 옷들은 되게 품이 이래. 음. 그렇게 해서 그냥, 아, 나 이렇게 편안하게 입고 싶은 거야. 근데 요거는 실엣이 이쁜 편이야. 이거 뒤에도 이렇게 발랑이 이렇게 들려가지고, 치마에 입어도 되고, 바지에 해도 되고. 이거 얼마에요? 이거 25,000원. 25,000원? 25 이국에선또잘 읽고 다닐 수 있는데 뭐, 응.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근데 여기 와면은 아 둘째 엄마도 와 같아 아 손정환이 누구예요? 여가 아, 아는 사람이요너 <웃음> <웃음> 여기 있을 적에도 손정환이 유명했는데 이자이랑 이름인데 이사람 옷이 너무 비싸가지고 유명해 요거는 안 혹시... 손정환 느낌이 아니고 여기가 되게 이쁘지 음. 머리 뒤에 있는 그 레이스도 예쁘고. 어. 근데 이 사람 옷이 고급지기는 해. 고급진 건데. 네, 고급스러워. 어, 비싸고 좋은 옷인데. 이것들을 대주는 거야. 근데 지금 이거 없으면은 너 되게 오빠라, 이거 봐라, 되게 싼티 난다. 이게 양가죽인데 거의 천 같아. 너무나 얇아가지고 오메메메메메, 오메, 오메, 오메. 이거 너무 좋다. 있잖아요 이효리 응 이효리 그 효린의 민아나 아까 이뻐서 내가 째려보고 있었는데 <웃음> 사이즈를 딱 보니까 너가 입어야 되는 사이즈가 <웃음> 나는 안 되겠다 이쁘다 포세이돈의 와이프 같지 않나요? 여성들에게 패션이란 무엇일까요? 여성들의 자존심? 여성들의 표현? 제가 볼땐 끝없는 욕심 같습니다. 자존심은 매번 사 옷을 사 입고 나올 때 자존감 업 되셨잖아요. 나를 표현한 옷들 장동안 가득하고 지금 터납장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죠? 오늘 또 이런 옷들을 보셨으니 불처럼 일어나는 저 옷에 대한 욕심 어찌해야 할까요? 그런데다가 가격까지 저렇게 순진하고 온순하단 말이죠? 이곳은 일산입니다 야매주부 골목상권 살리기 프로젝트 마치겠습니다